대야야 <웃음> 음. <웃음> <오. 누구보다 제일 웃음> <야>. 귀신들은 거꾸로 행동한다 했잖아요 친구가 귀신은 거꾸로 행동을 한다 해서 그 흔한 거 있잖아요 막그주 기둥은 네. 그거 막 거꾸로 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소비가 됐던 그런 거를 영상을 보고 그냥 막 어,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고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되게 어두운 새벽에 그 집으로 이제 아파트로 걸어가려고 네.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, 집을 가려고 하는데, 아파트면 이렇게 경비실이 옆에 있고, 그 현관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그리고 유리문이 이렇게 있는데, 거기를 친구가 이렇게 앞 걸어가는데, 어, 나 듣고 있었어. 듣고 있었어. 떤 할머님이 계시는 거래요. 장바구니 뭐 같은 걸 들고, 현관에 이렇게 딱서 있었대요. 멀리 좀 멀리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현관에 이렇게 할머님과 그냥 불딱 켜져 있고 그냥 현관 쪽에 유리문 앞에 할머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갑자기 그냥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, 생각, 없어, 생각 생각 생각 생각 뒤로 이렇게 갑자기 불이 딱 켜져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걸어가면서 계단을 뒤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갔대요. 그래서 친구는 거기를 오케이. 그 할머니 뒤로... 섭외하자. 오케이. 들어가야 되는데. 저희 마지막 로드킹덤 무대 거기를, 그 할머니 섭외하러 가겠습니다.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자기 집인데 너무 무서우니까. 왜냐면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장보는 들고 오케이. 전화하자. 전화하자. 선 지금 전화하자. 뒤로 할머니 전화하자. 내려가. 야 그것지 이여러분그신기방게아닙니까 전화하자 지금 너무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해서. 집을못 갔대요. 여러분, 그 할머니 보신 적 있어요? 그 전화번호 한 근데 번. 근데 하나 의문이 뭐냐면 원래 또 이제 좀 운동하신다고 뒤로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. 그래서 그게 아닐까 싶..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운동하시는 거 아니냐? 근데 그럼 강을 못하지? 계단을 누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려가요. 뒤도안 돌아보셨대? 어,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친구가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현관 좀 멀리서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,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장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걸어가서 그냥 뒤 주차장 내려가는 길로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내려갔다. 어, 오케이 저희 섭외하겠습니다. 할머니 그 위에 보시면 연락 주세요. 왜 그러셨는지 오케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무너크 하신 거라고요. 음. <웃음> 전국 노래자랑 나온 할머니라고요. <웃음>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야, 이 콜라 먹으면 안 되겠지? 하나도 안지어하겠지 다음날 아니죠? 또 먹을래? 선우도 한입 주라는데? <웃음> 선우야? <웃음> 왜 먹질 못하니? 선우야 너 그러면 안 돼. 누가 형들 머리에 올라가 있니? <웃음> 너 그러면 안 돼. 왜? 요즘 그러면 꿈그 소리들어. 허느야 잘하고 있어. 더 해! <웃음> 더 해! 형느 <웃음> <해. 허느냐>, 어? <웃음> 형 그렇게 칭찬해줘야지. 스탑스탑 많이 해줘. 너무 <목소리> 맛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요이 조합이 연습 안 하는 조합이니? <웃음> 저 진짜 실망입니다, 여러분. 지금 누가 그러셨어요? 납득이 아니지가저 이렇게 살려 제가 듣고 싶은 사건은 끝나고 나 원래 는 시키야 납득이 아, 지제 그 다리 하나 떼들서 낙발 만들어줄게요 선우는 진짜 반대예요 개구리야 개구리아 어쩔? <웃음> 선우야 형이 존댓말로 왔는데 어쩔, 어쩔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! <웃음> <웃음> <오늘 왜 이래? 웃음> 여러분, 아직도 들어, 우선 말씀드릴게요. 아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! <웃음> 저희가 충전시켜놨잖아요 휴대폰이 갑자기 꺼졌어요. 갑자기 <웃음> 퉁퉁퉁 <웃음> <도둑둑둑> 하면서 <웃음> 휴대폰이 꺼졌어요. 검은 화면에 저의 얼굴이 비쳤어요. 제가 맨날 먹는, <웃음> <웃음> 형, 같은 주소면은, 형 거랑 같이 보내주겠네. 그건 모르지. 아. 왜냐면은, 아... 네, 내가, 너무. 저는 내 거를 먼저 맞으면은. 식잖아. 식잖아! 덜 받는 거야, 그래서. 아... 봐봐, 형 거까지 같이 시켰으면은, 어! 아... 둘다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네? 이렇게. 아... 해피엔딩. 근데, 너가 응. 너만의 너무, 그, 어? 너만 생각해서, 나 생각 안 해갖고, 이렇게 해서 혼자 시키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또 어, 너 차갑네, 이렇게 된 거지. 이거 봐봐. 내가 이걸 눌렀어. 이걸 눌렀으면은, 이렇게 두 조각을 추가했죠. 응. 근데 왜 또! 이 치즈스틱 두 조각을 세트해서 추가시킬 수 있는데, 어? 그럼 형은 감자튀김 대신 이걸 또 시킨 거야. 형, 형 감자튀김이 안 오는 거예요. 망했다. 또감티내거 뺏어 먹겠네! <웃음> 아 근데 시즌 때문 먹어도 된 다음에 갑티는! <웃음> 아니 형이 갑자안 시켰지 몰랐지! <웃음> 나도 안 시켰는지 몰랐어! 아, <웃음> 진짜. 아 망했다! 아. 이게 햄버거 초보자들이 가끔 하는 실수예요 프렌치 후라이를 안 보고 그거 대신 치즈스틱을 추가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형이 그걸 누른 거예요 그러면 프렌치 후라이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걸 대체해서 오는데 그걸 두두각 시키고 또 밑에 또 모짜렐라 치즈스틱 두 개를 또 시켜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형은 햄버거랑 치즈스틱 네 개랑 우거0거 모아야 된다고 내 감치랑 브리의 폰 기종이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 천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꾼 거로 그렇게 <웃음> 아니 했잖아. 근데 진짜 대박인 게 갑자기 이게 좋아졌다고 되게 좋아하시네 이거 어떻게 이번 이번 칭찬해 드려야겠어요 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올라와서 아세요? 어, 어떻게 하셨지? 그러는데 아! 무슨 일이야 아, 복숭아 했네. <웃음> 토마토인 줄 알았어. 토마토 없어져. 없어졌는데 없너또 제목... 올라오겠네. 또 토마토. 아니, 그게 아니라. 토마토 또 올라오겠네. 아 그게 아니라. 진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분 너무 이분 댓글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거지. 아, 봐봐, 또 토마토 올라왔잖아. 아,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어. 또, 뉴가 또 토마토 를언급 같아. 토또 올라오네. 최찬이, 귀여워. 너도 알고 있지. 아니요, 그런 데거 없었어요, 제가 보면. 야, 여기 있었어, 정말. 어, 찬이 개구리. <웃음> 그런 데거 없었거든. 아니야, 여기야. <웃음> 음, 찬이 개구리. 쟤 있었네? <웃음> 저랑. 축하해 <웃음> 마시네요. 저는 마실게요. 소리, 이젠 소리 쉽죠. ASMR. 오! <웃음> 무슨 일 있나요? 왜죠? 무슨 일 있으신가요? 아 진짜! 아니가빵 터져서 나안 마쳤어! 아, 저안 마셨어요? 나, 나 진짜 참았다고 아 그래요? 여러분 <웃음> 그냥 마실게요! <웃음> <빨리 마셔야 끝난 웃음> 그냥 마실게요! <웃음> 저희 엄마 오늘 카톡 딱 하나 왔어요! <웃음> 뭐라고 하는지 오세요? 뭐하냐? 네 글자 왔거든요? 아니다! 네 글자 아니었어 존댓말이었어! <웃음> 아, <웃음> 교회 갔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오늘 교회 못 갔어요. <웃음> 그때가 <그래서> 엄마한테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그래서> <웃음> 아니 <웃음> 스케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거를 새벽에 보는 거야. 새벽에 <웃음> 지금 죽으실 열나? <웃음> <웃음> <저>, 나는 <웃음> 마지막 엄마 <웃음> 엄마한테 뭐라고 왔지? <말했지>? 오늘 했거든요. <웃음> 아들 오늘은 주일 기도로 함께. 우리한테 팬싸 잘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야!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 뭐해? <웃음>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우리 엄마는 칭찬해준다 강의 듣느라 음소거인데 귀엽다 아, 지금 음소거래요 아,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거 해볼까? 갑자기 울어볼까? 어떻게 해? <웃음> 하나씩 울 야야 이거 넘어지잖아 <웃음> <웃음> 화내지 마. 무슨 일인지 되게 모르시겠지? 코뚝대가뚝뚝 대가도 되냐고 하는데 안되고 소중해요. 맡아야 돼요. 한 입에 넣고 말할라 할 해도 됩니까? 안 됩니다. 피부 베이스는 어떠냐고요? 그만 그만 그만 야 이거 더비들이 이거 음흉한 선우 같아 <웃음> 하트 <웃음> 아니 넌 선우 표정을 안 보고 있구나 아 그냥 그냥 꺼형형 형 때문에 꺼야지 뭐형가얼아아아 아! 아! 아! 아! 아, 진짜 아파 양쪽을 씹는 거야 응일석이었네요 음. 좋은 제를 갖고 있네요 왜냐래요 나중에 먹방도 한번 찍어보세요. 근데 저는 음식 맛있게 먹는 거 자신 없어요. 그러니까, 음식 맛있게 먹는 거 진짜 신기해. 상년이하고 상년이하고, 신기해. 그건 진짜,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. 음. 너무 맛있게 먹어요, 사실. 어? 창민이 눈 부었어? 네, 부었어요. 다 됐기 때문에. 저 편식 안 합니다. 음, 내 목소리다.